인혁당 재건이 사건 자체가 국가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조정 권고를 했어요. 이 조정 권고를 국가가 수용하는 것이 전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를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도 잘 아실 텐데 인혁당 재건이 관련된 국가 배상 소송이 있었고요 1심에서 490억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는 최종 배상금이 279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1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가지급을 진행을 했고요 대법원에서 최종 배상액이 축소되면서 국가가 추가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소송이 진행됐고 승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다가 자진반환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착수했고 강제집행이 대상이 된 일부 어,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강제집행이 부당하면서 청구이의소를 제기해서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건이 길게 늘어지면서 지연이자가 추가되면서 이 인혁당 재건이 피해자들의 반환 대상금액이요 원래 가지급 받았던 배상금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연이자가 붙어서요 아 이런 상태에서 이 사건의 의미 즉 인혁당 재건이 사건 자체가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사람이 생명까지 뺏은 사건이고 이미 의미사진상규명위원회나 국가정보원도 자체적인 과거사진상규명을 통해서 국가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원금만 환수하라는조정공고를 했어요 최근에 자 이런 조정공고가 있었다는 것하고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같은 걸 고민했을 때이조정공고를 국가가 수용하는 것이 전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어, 국가의 불법성이 개재가돼 있는 것이고요. 피해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상당히 국가가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그 지연이자가 보상금을 넘어간다 하는 어, 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국정원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종결된 변론에 대해서는 조금 그 재개 신청을 하고 법무부 내에 이 부분을 정리하는 위원회 정도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법원의 조정 공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를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법원이 조정 공고를 했다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건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의미까지도 좀 깊게 같이 고민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